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의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신 분들의 한해 가지고 제가 줌 라이브를 통해서 좋은 상품을 함께 발굴을 하는 시간을 무료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이템 스카우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은 새벽 6시 이제 곧 아침 미모닝 하실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오늘은 아이템 스카우트 유료 회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이것을 계속 이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료 회원은 무엇이 장점이지 다나 쌤은 지금 쓰고 있어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일단 저는 지금 유료 회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셨을 때의 장점을 조금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와 이야기를 조금 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고 연으로 가입을 해 주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무료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나쌤 프로모션 코드 꼭 입력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 무료였다가 유료로 바뀌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많은 기능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판매 촉진을 더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아이템 스카우트 사이트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주시거나 아니시면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셔도 돼요. 자, 그때 여러분들께 회원 가입하실 때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추천인 코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천인 코드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다나쌤이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코드를 넣어주신 분들의 한해가지고 제가 어, 줌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어, 이 아이템 스카우트를 함께 사용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유료 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이템 뉴스 스트리밍 방송이랑 그리고 카테고리 검색 추가 지표는 네이버 검색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고급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키워드 검색, 연관 키워드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강력한 기능인데 이세 가지 기능이 초보셀러였을 때부터 추가가 가능하겠고 중수셀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랭킹 추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품의 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경쟁사도 괜찮고 아니시면은 여러분들의 상품도 됩니다. 그 해당하는 상품의 랭킹이 어느 순위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경쟁 판매자가 만약에 가격을 바꾸고 있다면 가격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수 셀러라고 하는 부분도 월별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아직 지원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원 예정인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출 계산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다른 다른 컴퓨터들에서 접속할 수 있게 지, 뭐 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판매량과 매출의 수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예정인데 아직은 고수셀러는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시니까 여러분들은 초보나 중수셀러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 먼저 제 생각에는 초보셀러로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한번 이용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은 그때부터 어 여러분들이 유료로 실제로 이용해보시면 되겠는데 14일 동안 무료체험을 주지만 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한달 동안 무료체험이 되기 때문에 2주를 더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 주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아이템 발굴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별로 인기 있는 키워드들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즘에 패션 잡화 쪽에 관심이 좀 많은데 패션 잡화 중에서도 요즘에 음 모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모자까지 검색을 해서 최근 인기 있는 모자들을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검색수와 상품수, 경쟁 강도, 클릭 경쟁률까지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나이키 모자가 지금 총 검색수에 비해서 상품수가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경쟁 강도를 이 검색수와 상품수를 나눠가지고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을 때 경쟁 강도가 어, 낮은 편이니까 해당하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세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눌러주시면 경쟁 강도가 낮은 순으로 쭉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소위험 모자가 굉장히 핫하네요. 이런 핫한 키워드가 있었을 때이 키워드를 상품,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에 따라가지고 조금 더 음, 맞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키워드를 더 추가하셔가지고 상품을 판매를 해주시게 되면은 매출을 좀더 상승시킬 수 있는 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은 애들은 보시다시피 대부분 브랜드 상품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걸을 거는 좀 거르고 내가 가져갈 건좀 가져가겠다 야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클릭 경쟁률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있는데 그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클릭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 라는 부분이에요 검정색은 좋은 편, 한마디로 상품 키워드라는 거죠. 하지만 빨간색은 어 어찌 어 보면 은공유지 모자 이렇게 나오네요. 요런것 같은 경우에는 클릭 경쟁률이 빨강으로 아주 나쁨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클릭을 상품마다 잘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블로그 글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본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클릭당 단가 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쇼핑 키워드 광고가 있는데 그때 클릭 순 클릭이 많이 일어날수록 클릭에 대해서 단가가 낮은 거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단가를 조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진행할지 말지도 개정할 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아이템 발굴 메뉴였고요. 자, 그리고 키워드 검색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최근에 찾았었던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키워드에 대한 시장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아이템 발굴에서 봤던 키워드 키워드 음, 소유현모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네요. 소유현모자를 여기다 한번 찾아볼게요. 소련모자가 이렇게 생겼나 보네요 어, 검색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상품 수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구매에 대해서 클릭하는률도 굉장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트렌드가 앞서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시는 게 좋고 어떤 기기로 많이 들어오는지 성별은 누가 더 많이 찾는지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하는 상품을 내가 구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중국의 사이트 1688이나 알리바바 같은 곳에서도 도매로 검색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해당하는 검색어를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소매로는 네이버 쇼핑,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에서 해당하는 상품과 똑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일반 검색으로는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버튼도 있습니다 상품 목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광고가 아직 붙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을 때에 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매출액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후발로 진행, 진입을 행진 했다 하더라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거머쥘 수 있으시니까 세부 키워드 잘 찾아 가지고 판매해 주시면 좋겠고 소유 모자 지금 나오는 거와 유사한 모자들을 도매 사이트 같은 데서 좀 찾으셔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등록하시면 더욱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게시일도 다 얼마 안 됐습니다. 자, 키워드 분석으로 가보면 해당하는 키워드에 대해 가지고 같이 검색했던 다른 검색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품 등록할 때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상품명을 짓는 편인데요.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상품명을 만들어주게 되면 조금 더 검색수 대비해서 상품수가 적은 애들, 좀더 경쟁 강도가 낮은 아이들을 찾을 수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키워드 분석을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연관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어를 검색했던 고객들이 다른 상품을 검색했던 상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제가 버킷햇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버킷햇 같은 경우에는 검색 수에 비해 가지고 상품 수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 강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음, 여름 시즌 상품이라는 걸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훨씬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 트렌드가 계속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가 있네요 상품 목록으로 가보면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들의 매출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일주일 동안의 척도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 시장을 내가 뺏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을 가져갈 수 있겠군 이라는 그냥 기쁜 생각도 할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상위 노출되고 있는 판매자들의 상품들의 대부분 평점이 4.5가 넘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뷰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고 리뷰가 많이 달릴수록 상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리뷰가 적으시면 상위에 절대 1페이지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럭키투데이로 올라왔는 상품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척도를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항상 리뷰 많이 올려주시는 거 놓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고 스마트 스토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리뷰가 많아야 되지만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곳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적어도 이렇게 상위에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스토어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에서도 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굉장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이네요 그리고 연관 검색어로도 해당하는 버킷햇을 넣었을 때좀더 세부적으로 같이 넣을 만한 키워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조금 더 세부 키워드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다면 사용해 주시고 이 해당하는 상품과 같이 업로드하면 좋은 상품들이니까 버킷햇 파실 때 야구모자 음반지 같이 팔아도 고객들께서 같이 찾는 상품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랭킹 추적 이라는 부분으로 가보면 제가 등록했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해당하는 상품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 상품 또는 경제사 상품을 등록하셔서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등록했는 상품은 해시태그를 이용을 해 가지고도 검색을 할수 있지만 상세 보기로 들어가면 키워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품명에다가 넣었던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도 키워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해시태그로 넣었던 내용이랑 그리고 제조사 등등 브랜드명 등등의 이름들로 해가지고도 순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워드를 추가를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품 키워드로 등록했는 것에 내 페이지가 몇 등에 나오고 있는지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순위가 만약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 그리고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도 어떤 키워드를 더 광고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추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만약 경쟁사로 넣어놓은 상품이 있다면 그 경쟁사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척도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제 쇼핑몰에 들어온 리뷰에 따라 가지고 리뷰 숫자와 그리고 리뷰의 평점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리뷰 관리도 여러분들이 같이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리뷰를 확인하게 되면 이 판매자가 몇 개나 팔수 있는지 좀더 정확한 계산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방송국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아이템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기 있는 어... 쇼핑몰 안에서의 트렌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예쁜 언니들이 리포트 형태로 해서 방송을 해주고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재미삼아 그리고 어. 키워드 공부하는 거 삼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아이템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어, 아이템 스카우트와 함께하는 어, 다른 유튜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스터디 피아와 함께하는 어, 아이템 스카우트와 함께하는 어, 이 채널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이템 스카우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다른 유튜버의 소개도 볼수 있고 강좌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공지나 문의사항을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해가지고 아이템 발굴도 해보시고 그리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상품 등록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경쟁사 랭킹 추적을 통해서 그 경쟁사가 순위가 어디가 돼 있는지 또는 내 상품은 어떤 순위 몇위 정도에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 훨씬 더 좋겠죠. 아이템 발굴에 나오는 메뉴는요. 네이버 쇼핑 검색과 그리고 네이버 음, 광고 센터 그리고 네이버 트렌드랩 세 가지의 사이트를 섞어서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가지 사이트를 따로 따로 확인하시면서 파일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아이템 발굴을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라고 저도 생각을.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템 스카우트로 여러분들의 상품 잘 찾아보셨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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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하신 분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상품을 찾아보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회의시간 또는 질의응답시간 또는 소통의 시간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나쌤 프로모션 코드 꼭 입력하셔서 아이템스카우트 유료로 기왕 쓰실 거면 조금 더 무료기간 연장해서 받으시면서 이용하시고 저와 함께 줌 라이브로 무료로 함께 강의를 들어보시고, 다나쌤이 생각하는 틈새 시장도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꿀팁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